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투두 그럼... 와, 여기 엄청나네요 머리가 아픈데요? 진짜 여기는 <웃음> 책들 뭔가 다 읽으면 어. 도사가 될것 같아요 아. 와, 뻥 <웃음> 뚫려 있어요 뭐예요, 여기 저의 추억의 장소인데 어떻게 하시고또 여기를 섭외하셨대 제가 중학교 때 여기 자주 와서 책을 읽곤 했거든요 자, 과학 도서 어디 있어요, 과학 도서 네, 과학 도서 <웃음> 저기 저쪽에 있어요 <웃음> <웃음> 추억에 잠긴다 그땐 <웃음> 그랬지 <웃음> 오늘 진짜 뭐예요, 여기서? 네, 책. 오늘 뭐예요? 책 읽거나 이러진 않겠죠? 사전평가. 네, 오마이갓 정 <웃음> <사전평가. 웃음> 이곳은 서우 음. 씨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 책을 파는 중고 서점입니다. 아. 음, 아.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동물 같은 책들이 많거든요. 오래 책들 숨겨진 책. 그런 걸 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네. 중고책, 완전 옛날 책부터 가장 최근 책까지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 마이 갓, 대박 <웃음> 자, 오늘 게임은 총 2라운드로 진행될 거고요 네그 전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전 게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시작 야! 근데 저희 중에서 제일 길면 되는 거예요? 야, 빨리 간다는 의미가 있나? <웃음> 맞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여유롭게 가도 돼 내가 이거 운이야, 운 일단 옆면만 보고 두 줄로 된거 있으면 바로 근데 옆면에 보통 두 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돼 이렇게 두 줄로 그러면 제일 긴 거겠죠? 여기다 갖고만 있고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스무 글자 코다닥 띄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분명 또더긴게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투모로우바이트게드스런 미션을 시키시네 아, 이게 또 길어 어? <웃음> 이거 약간 어우, 좋은데? 어우, 좋거 갖다 놔야지 <웃음>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라,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때마다 갱신하는이이걸이떡하죠이것이 <웃음> 혹시 포함되나요? 포함되나요? 당연히 <웃음> 이걸이어야지 <웃음> 여기 쪽에는 없겠다 약간 여긴 다좀 굵직한 제목밖에 없네요 오, 오, 오? 어? 어? 어? 오, 뭐가 제일 긴지? 오, 이게 제 아니야, 귀...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이게 제일 긴것 같은데 뭐지? 아니야, 나와 진짜 헤어플레인이라 아니야, 이거 여기 아무것도 없어 공이야 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딴거 봐, 딴거아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알았어 아, 그냥 그냥 한 없다, 보기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 이거 먹고. 어. 어. 아, 이거 먹고. <웃음> <내가 더 길지런. 웃음> 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 이거 먹 이거 이거 먹고. 가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이거 먹 아, 어, 이거 내가 또 시작부틀 땡... 시작부 땡겨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것보다기책이 없나, 아네 30분? <웃음> 이제 이게, 이게 무슨 거야? 이게 짱이네. <웃음> 근데 저 이거 해도 될것 같아. 오! <웃음> <웃음> 이거 신. <시나? 웃음> 이거 <웃음> 저 책만 갖다 듣겠습니다. <웃음> 아 이겼다 이겼다 이건 이건 내가 이겼다. <웃음> 근데 제가 이긴 것 같아. 야 여러분. 그만. 네 아, 좋은 거 같은데? 오우, 나 진짜 긴 데? 저 진짜 길어요 진짜 답이 끝났어 <웃음> 아, 처음 시작부터 너무 가볍게이거 들어가버리나? <웃음> 글쎄요,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그쵸, 어, 몇 잔데? <웃음> 아, 저안 아... 셌어요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라 즐거운 메이커 놀이활동 언플언플 러브드 21 <웃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를 이것도 포함되나요? 그건 아니지. 이건 뺄까요 가게를 하고 싶은 일 해서 행복하냐 묻는다면 물음표. 그래서 하나. 둘, 만 해야 되니까 숫자도 빼고 아, 네. 특수문자도 빼고요. 아까 빼고 있는물 29자였어요. 29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아홉. 숫자는 명. 빼야죠. 유니카하지 삼을 왜 포함시키죠? 삼도. 제목에 포함되니까요 이런 한 글만 포함된다고 하지 어요아하 어떻게 해도 근데 수빈이가 읽을 둘, 것 같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두 열셋 열넷열 다섯 여섯 열열열열열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스물 일곱 스물 나도 스물 여덟잔데? 그까요 저도 저도 읽을게요 저 외국의 가족 정책과 한국의 가족 정책 및 전담 부서의 체계와 방안 연구 와, 28자입니다 역시 서점을 많이 다녀본 자가 이런 걸좀잘 찾는 건가? 그냥 이건 운이 운이. 너랑 <웃음> 같이 찾아갖고좀 신빙성이 없어. <웃음> 야 아니 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죠? <웃음> 확실히 서점 많이 다니는 사람 <웃음> 이런 오케이, 걸 오케이. 위치를 잘알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요. <웃음> 저, 미시... <웃음> 저 미쉐린 타이어는 왜 레스토랑에 벌점을 매겼을까요? 이거 숨은 자요. 음. 어, 진짜 애매겠지? 이거 좀 궁금하다 나 이게 제일 길었는데, 아, 찾아온 것 같은데 저는 23자고요 제목이 인상 깊어요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 뭐야, 음. 읽고 싶다 <웃음> 약간 다 우리 타이틀복 같다 대기네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우리스러운 미션을 내시다니, 그니까요 러 수빈 씨랑 휴닝카이 씨 같은 분자로 공동 1등을... 아, 기분 나빠요 아, 네네 <웃음> 리메치 시키죠 리메치 시키죠, 둘만 진짜요? 1분 동안 리메치 2분만 할게요 어. <웃음> 또긴 걸로 해요? 반대로 이번에 짧은 건 어때요? 짧은 한자짜리, 한자 짧은 짜리 거. 네. 괜찮다 네. 1분 안에 한자 말고. 제일 짧은 걸로 네. 그러면 만약, 만약에 둘다 글자 수가 같으면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먼저 있는 어, 사람으로 좋아요, 좋아요 하자.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 벤의 빛이 <베네핏이 웃음> 크게 의미 지는안더라고요 <웃음> 누가 이길 거 같아요? 도징해지 <웃음> <웃음> 왜 쫓아와요? 야, 왜 따라와? 내가 앞에 있는데 뭘 쫓아와? 아이, 쫓아오지 마요, 형 아무리 제가 좋다지만 한 글자 책이 더 어려운데? 누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런 견제하는 거봐 <웃음> 이렇게 이기고 싶어요? 뭐야, 내 손목 잡지 마 <웃음> 뭐야,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아, 나 아까, 근데 나 아까 저기서... 일단 이거 후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형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책들 다 제목이 길거든요 <웃음> 아까 여기서 두고 <두구> 쫙쫙을 있었는데 오, <웃음> 어, 그런 걸로 안될 텐데 <웃음> 아, 잠시만 <웃음> 아빠, 여기서 야, 스빈이가 이긴 거 같은데? 아까 여기서 봤었단 말이야 또 맞춰, 미가 없어 음, 그래 아, <웃음> 잠다 <웃음> 아까 여기서 봤단 말이야 하나, 두, 세. 사슴 김영란. <웃음> 아이고, 김성란. 영란 씨가 성이 없었다면은 너가 좀. 아, 아, 아 그렇네. 아 기억이. 아, 영란 씨가 성까지 기록을 아깝네. 해버렸네. 아이고. 쌩 <웃음> 수빈이, 수빈이가 네. 이겼네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나갈 때 죽을 자자리를본것 같아 서고 와봤는데 있네요. 저희 사전 게임의 우승자는 수빈 씨가 어니다 역시. 수빈 씨의 혜택은 1라운드 멤버분들의 출발점을 지정해 주실 수. 아. 아 이건 너무. 좀뭐 다들 참할말 없나? 다 같이 하지 말자. 네, 다, <웃음> <이제> 다 같이 하지 마. 아. 다 같이 아, 하지 말자 역시 우리 수 있네요. 아. 역시밖에 없어. 공격이 될줄 알았더니. 어승이 약간 플러스 점수가 있어. <웃음> 야, 역시. 아, 뭐도 아, 없나? 없어요, 고 없음 말고. 근데 뭐. 수빈이 형이 평소에 책을 즐겨 읽으니까. 아, 뭐 그렇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저로 여기는 책다 알고 있지 않았 수빈 든요 <웃음> 오반다 코빈 씨가 이제 멤버분들 위치 지정해 주시는구 일단 아무 말도 안 하는 연준이 형이 카운터 안에 넣어주시면 안 아, 돼요? 근데 솔직히 야, 책도 많이 읽는 건 그래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아까 말했어, 아주 여기 카운터 에 넣어주세요 <웃음> 알아서 해나 네, 연준 씨랑 카운터를 해 네, 카운터 안쪽에다가 넣어주세요, 나오기 힘들게 일단 다음 멤버들 일단 혹시 아이템 중에 뭐 복싱 글러브 이런 거 하나 주시면 안돼 <웃음> <웃음> <웃음> 어... 주민저 게임이랑 관계없이 <웃음> 어. <웃음> 화장실 앞에 좀 배치해 주세요 <웃음> 화장실 좀 갔다 오게 아, 얘 화장실 앞에다가 해주세요 <웃음> 야, 수빈, <웃음> 나 외롭다 한 명만 넣어주라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한 명만 넣어주라 좀 카운터 가고 싶으신 분? <웃음> 아, 저는 수빈이 형이랑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저쪽 앞쪽으로 어... 봉규는? 저는 태연이랑 함께하고 싶어서 화장실로 가겠습니다 그럼 태현이랑 봉계랑 같이 카운터 들어와 그럼 태현이랑 봉계랑 같이 카운터 들어와 저랑 휴니카에는 쪼쪼 끝에 서 시작하고 이렇게 네. 세든 카운터 안에 넣을게요 에 네, 야,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어디로 들어가? 3, 이거든형 응, 음. 음. 이제 시작인 거 알죠? 아, 아, 아, 우리는 빨리 찾아갔서 아이템 아, 교환하자 아, 저저 빨리 그 아이템에서 음. 저희 동맹 맺어가지고 세명 괴롭히죠 그래, 그래 아, 야, 나 오늘 수, 야 처지면 우승 안 시킬거든 아, 아 뭐, 카운터 그냥 계속 거기 있어요, 저희는 아이템 송니카이는한 <웃음> <웃음> 손으로 제압 <제작> 가능하고 <웃음> <웃음> 아, 뭐야, 저희는 뭐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 네? 저희 이제 갑자기 치에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랄라 자, 먼저 안에 있는 어. 거다 털어놓을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리 와봐. 이런 거구나 이런 건가 봐 이게 포도알이구 수빈 형, 형이 안쪽으로 더저 응. 여기, 여기 이런 게 포도알이에요? 손으로 어, 어, 이동할게요 아, 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웃음> 나이스 좋아, 좋아 <웃음> 아, 아, 쟤네 가면서 스캔을 하네 아, 진짜 아저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응 음. 아이고, 갑자기 그책가막책 <웃음> <웃음> 아. 아. 표지에 붙어있고 막 그런 거예요? 나 아까 봤거든? 네, 네. 있어, 이런, 음. 이런 데막 이렇게 붙어있어 아, 아 재네히 저쯤에서 웃었거든요, 난 저기로 바로 기억하나 아, 오늘 수빈이 형만 죽이면 돼요 나도 오늘 수빈이 만 죽이면 될것 같아 1등도 바라지 않고 음, 나도 왜냐면, 큰 것도 바라지 않아요 수빈이 몰락스키데 네, 난 그거 하나는 아, 니좀 음. 양심에 찔리는데. 음... 야. <웃음> 야, 이게 <얘> 뭐지? <웃음> 오는 길에 팔에 붙었나? 어쩔 수 없지. 준비 시작! 빨리 여기서 걷는 줄을 찾아봐야겠다. <웃음> 양심 찔린다고. 아, 그렇지. 아, 왜뭐 시작한 거야? 아, 뭐야? 엄청 많이 생겨났던데, 어, 이거 찌지마, 뛰지마뛰지마경무 아... 아... 그 많이 봤는데, 어디 지 뭐, 뭐야? 카메라 이거 뭐 있어? 이거... 이거... 일단 여기 뭐 미션이 있구만. 다 쓸어담아. <웃음> 저 먼저 가겠습니다. 교환. 안녕. 교환 교환하는 곳이 어디죠? 저 교환하러 왔습니다. 뽑으면 되죠. 그 어떻게 생겼더라요? 어? 그거 어떻게 생겼더라? 그거... 어, 또, 또 어떻게... 생겼더라요? 까먹었네 이거예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어? 뭐야? 다내 거야. 그 교환을 하고 가야겠다. 어, 너무 많네. 어, 이거 뭐야? 또 <웃음> 교환할 수 있어요? 제작진에게 추가 힌트를 들을 수 있다. 시작생에 추가 이테수 있어요. 도 찾았어요. 나 20개. 아 많구나. 여기 많이 숨겨 뒀네. 엄청 많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아, 내가 내가 더 많아. 어, 여기 있네. 와, 페이크. 페이크 짠다. 어, 아, 짝이야 한번 교환을 할까요? 필수빈 몰락 시킨데. 어, 하나 더 발견했다. 이거 <웃음> 뺏기 아니, 가능한가요? 이런 게 <웃음> 없죠. <웃음> 아, 진짜. 치사하게. 이게 그냥 지금 먼저 가갖고 교환을 하는 게 이득인 거 아닌가? 수빈이 형, 어? 자, 아이템 한번 뽑아봤거든요. 어. 아이템 뭐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랜덤 뽑기인데 어. 저이 아이템 나왔어요. 나중에 알아내면 알려줄게요. 좋은 건 아닌데 상대, 상대 아이템 스캔하는 거 같은데 네, 뺏는 건 아니래요 그냥 확인하는 거 상대, 상대 아이템 확인하는 그런 거 같은데? <웃음> 타임... 아인지 스캔할 수 있대요 저 궁금해서 한번 뽑아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아까 엄청 많았는데 그... 왜 다음보이냐? 짜잔 빨리 찾았는데? 네 <웃음> 아, 왜 여기 카메라가 달려있지? 근데 누가 가져간 거 같아 <웃음> 이미 가져갔나? 탈이아런 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이제 사이드 쪽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런 데 제가 보기엔 있어요, 분명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사이드가 뭔가... 인가... 와, 어, 진짜 천재인가 봐, 나 어떡하지? 나 진짜 아, 이건 영수증이야 아,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투 라고 하네요 이게 뭐지 아오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맞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거 나와라 타임 이거 아이템 중에 시간 멈추는 게 있군요 이거 자, 잘 맞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네요 계속 뽑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뽑는 거 가는 길에 대충 읊고 가서 아이템 교환을 미리 해야겠어요 많이 찾았네요 어, 다 찾은 거 같은데 교환하러 간다 오케이 어, 저 교환한 거 보여줄까요? 뭐 나왔어? 아니야, 나 괜찮아, 너좀할게 스티커 <웃음> 아, 네. <곧> 떨어지겠다 <웃음> 뛰는가 봐저 교환할래요 몇개 교환할 수 있어요? 네, 하나 <웃음> 두 개, 둘, 둘, 둘셋개 2개, 넷. 세 개. 다섯.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요. 안보여주대요아우야 <웃음> 아우 이거 어떻게 깨냐? 아유. 일단 아이템 하나 바꿀 수 있고. 음. 다섯 개더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5개 안에 못 찾으면 멤버들한테 나눠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웃음> 5 개를 뽑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 4개 있으니까 하나만 더 찾아서 한 개를 더 뽑는 걸로. 음, 음. 대놓고 나와있는데 못볼 때도 있어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찾았다 한번 교환해, 교환하러 가보자 안녕하세요 어, 이제 뭐 없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좀더 있어요 호우. 짜잔 잘 찾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또 이거 나왔네 어, 이거 개다 오! 노하우가 있네 힌트. 오, 어, 추가 힌트. 이거 되게 좋을것 같은데 이거. 네, 네, <웃음> 왜거거지거안한데베 왜 <웃음> 이거. 이파벳을 받을 수 있대요 원하는 멤버와 책갈피 체인지 가능. 현재 상황 소리를... 현재 상황을 소리로 할수있어 이게 뭐야? 이 슬퍼 도왔는데 이제. 없나? 없는 건가, 본가? <웃음> 어디? 어디 뭐 없는데, 진짜? <웃음> 오케이, 날스! 진짜 비켜요, 내가 아, 진짜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찾고 있었어 너 저기서부터 이렇게 왔잖아 <웃음> <웃음> 진짜 오케이, 너 거기 찾아 나네개거나 아홉 개다네개거나 아홉 개라고나 어차피 11개야 어, 나 하나만 나도 하나만, 나 지금 네개야 호! 호! 안해 아... <웃음> 원하죠, 속아요? <웃음> 아 <아이>, 강태현이 죽겠어요왜 <웃음> <웃음> 이렇게 좋아하지? <웃음> 이거 최봉투다 하잖아, 속는다 <웃음> 한번 해봐요, 이따 <웃음> 어. 저는 3개만 더 찾겠습니다 자, 나는 포털이 4개나 9개다 저 2개요 2개? 저 2개요 2개? 그안해 어, <웃음> 야, 내가 말했지? <웃음> 아, 그냥 쓰레기는 줘야지 <웃음> 아주 음성이 못돼 먹었어 그거 나도 태어날 때 다양한 거 그대로 쓴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동생을 놀릴 생각만 하지? 형, 혹시 몇개 있어요? 나 지금 딱 다섯 개야 아,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아, 없는 거바꾸 가야겠다 바꾸고 나 찾으면 나한테 줄게 찾았다 제거좀 공유할까요? 못 뽑았지? 어, 나, 나도, 나 지금 아이템 섯개 있어 너몇개 있어, 아이템? 저 많았는데 저 여섯 개요 아, 7개다 와, 뭐 그렇게 많아? 내가 많이 찾은 건줄 알았는데 나보다 많은 애들이 많네 다른 애들은 몇 개래요? 모르겠어 하긴 나보다 많이 찾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가서는 미션 카드 같은 건줄 알았어 아니, 아 맞으면 여기까, 여기부터 달려가야지 여기 음, 이렇게 다 놓친다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일로 가서 반대쪽 한번 볼게요 너무... 너무 긴장이야 여긴 진짜 있을 것 같이 생겼어 아, 근데 내가 여기서 카메라에 달려있어서 찾았는데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안 맞다. 아까 막 수빈이 몸에막 여러 개씩 붙이고 있던데? 아니야, 이거는 한 군데 찍고 있는 건 아닌데. 잠시만. 어, 음양 감독님이 힌트 찍고 가셨네데 잠시만요. 내눈에만안 내 보여? 아니요. 어, 뭐? 어? 더 있어요? 설마 진짜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보이나? 아, 나못 봤는데. 지금 은면 감독은 캐리어 캐리. 사람이 아, 앞쪽을 많이 안 찾아본 거 같은데 나도, 그래서 여기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네.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앞쪽에서 두개 두개 찾았어요 그거 찾은 거 아니에요? <웃음> 여기 페이크 아, 아, 와, 진짜 이형 연준이가 오기 전에 꽂아나는데? 하면 저도 하고 싶어지게 되네 이거 내가 아까 장난쳤는데 <웃음> 이거. 이거 하나, 뭐야, 하나 모자란 사람 나 11개야 하고 이거, 이거 바닥에다가 밀어어 아, 근데 아까 연중이형 하던데 네, 진짜 없지 네몇분 남았대요? 5분 도착했는데 <웃음> <못 찾겠는데? 웃음> 지금 1등 누구예요? 이제 지금이 이거 제가 뽑아도 휴닝카이 갈등이에요 그럼 나이스 사전 지도를 얻을 수 있다 하... 2. 어떤 질문이든 멤버들이 진심만을 말할 수 있다 단 제작진에게 사용시 O, X로만 되다 여기 꼭 하나가 있어야만 될것 같아 형몇 개예요? 나? 지금 낱개로 몇개 있어요? 그건 다 없고 힌트로 다 교환했어 아, 없어요, 이제? 어 헉, 깔끔하네 네. 태연아 네? 너몇개 있냐? 낱개로 여러 개요 야, 한번 세려 봐봐, 봐봐, 씨, 봐봐, 봐봐 스티커 몇 개예요? 형, 3개 있거든? 너 만약에 두, 막 세가 부족하면 나 줄게 저딱 다섯 개예요 지금 어, 그래? 너무 깔끔해서 부럽다, 야난 없더라 어차피 2분 남았는데, 제거두개 가질래요? <웃음> 착한 사람이에요 다섯 개 소머지 어 진짜 없는데. 아 사랑 감사합니다.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목소리도> 또 없나요? 또 없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진짜 모르겠네요. 자, 네, 1라운드 종료할게요. 아, 네. <웃음> <웃음> 아, 뭐야? 저기도 붙어있어요? 어디? 아, 저건 가짜예요 아, 저건 가짜예요? 아, 여러분, 자기가 못쓴 스티커가 있다 기부 받을게요 몇 개예요? 나, 두 개야 같이, 형 와, 두 개만 더 받을게요, 기부 저, 서치요 음 저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웃음> 오케이, 본격 서치가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서치 <웃음> 아니야, 아, 저기 보라하고 꺼낸 거요 <웃음> 기부 두개더 받... 다섯 개 쓰겠습니다 아, 더하고싶요 어... <웃음>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능력 다 확인했어요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 음. 음. 저희가 지금 뭘 찾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색깔피 어떻게 생겼어? 이게 뭔 소리예요? 나는 난 포기했어요 그냥 아니, 뭐 힌트를... 난다찾아서 힌트를... 아무도 그냥 못 풀게 하려고 <웃음> <웃음> <웃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기 엎드려 어, 어슬렁거리고 있어? <웃음> 진짜 어딨지 <멋있지? 웃음> <웃음> 와, 영원히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있겠다 <웃음> 맵, 서치, 소머즈 저거야, 저거, 보물쇼 우승하고 갑니다 <웃음> 야, 잡아 <웃음>